아 얘들아 학교 끝났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께서 장래희망 음.. 내일까지 알아오라고 했잖아 너네들은 뭐가 되고 싶어? 나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 유튜버? 음... 응 어? 나도인데 미우는? 오 신기하다 나도 내 꿈이 유튜버거든 나도 커서 나중에 잉여맨 유튜브처럼 아주 큰 대형 유튜버가 되려고 오 잉여맨 유튜브 응 거기 재밌던데 부럽다 그런 꿈에 있어서 난 요리 유튜버가 됐거든 음 대, 아, 요리 유튜버가 되려고 맞아 어 미호는 응. 나는 게임 유튜버가 되려고아 응. 그런데 내가 요즘에 춤에 재능이 있다는 소리를 듣거든 그래서 틱톡 한번 해보려고 나는 틱톡 틱톡 오 정말 멋있는 꿈인걸 나는 어, 육신맨님처럼 큰 유튜버가 될거야 어. 오늘 준비한 사과부터 보시죠 아너 먹방 유튜버가 되려고 그래 먹어봐. 과즙이 쓰박부터 보시죠. 오, 과즙이 아주 그냥 어... 오, 굉장히 맛있는 걸. 자 그러면은 나 오늘부터. 유튜버가 돼보기로 하려고 응. 어? 미호야 너 니네 집에 컴퓨터 없잖아 너 어떻게 알았어? 응. 응. 우리 집 가난해서 컴퓨터 새끼는 없어 그럼 너 오늘 유튜버 해야 되니까 우리 집 컴퓨터 잠깐 빌려줄게 우리 집 따라와 아니. 응. 어? 응. 진짜? 컴퓨터를 준다고? 진짜 고마워 음 응. 리아야 그러면은 내일 보자 그래! 응. 어, 아싸 컴퓨터 공짜로 생긴다 이겨벤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어, 오늘은 로블록스 타워를 해볼 건데요 진짜 방송부터 해 야! 너 참가? 그렇게 하면 구독자가 모이겠냐? 조용히 좀 있어봐 아, 나 이... 잘하고 있는 거야 처음은 원래 다 어려운 거지 비켜봐 내가 해볼게 아, 으아, 아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아, 안, 안, 안, 안녕하세요 저는 한망년이반야 이발... 나와 나와 유튜버는 야. 실제로 말하는 거 아니거든 아우 얘들아 왜 이렇게 시끄럽니 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음, 음, 어쨌든 저... 나와 음, 음. 엄마 어? 저 친구랑 커서 크리에이터가 되려고요 말하는 게왜 이래 너 뭐하고 있었어 여기서 어? 저... 안녕하세요 저 방... 왜 저렇게 시끄러? 야야야 너 나가! 네? 너 나가라고! 너희 엄마 성격 이상해 그래. 이게? 이게 안 되겠네? 어디서 배워먹은 이 버르장머리야? 미친구리? 어? 네 나가! 그럼! <웃음> 아, 어, 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죄송해요! 제가! 그럼 방에 올라가서 공부할게요! 그래 공부나 해! 아 그냥 올라가자 엄마 그래, 저 근데 엄마 저 커서 어.. 이겨맨같은 유튜버가 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어... 이..이..이겨맨? 네 그것도 무슨 이어빵이야 어..어.. 어? 어, 네? 아, 안되겠다 그런 듣고 잡이 되고 싶다니 꿈이 그..고작 그거밖에 안되니? 나가! <웃음> 아올라가다 어? 그냥 공부해서 의사 되겠습니다! 음... 안녕히 계세요! 그래. 네 여맨이는 안됐다 부모님이 꿈을 응원하지 않네? 너도 이리와! 너나가아 <웃음> 공부한다고 아니... 해! 빨리 난... 난 공부 유튜브 할게요, 그러면 공부 유튜버 아, 아 올라가 주, 주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빨리 자! 어머님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야, 안 되겠네, 진짜 아 공부할게요, 공부할게요 아, 공부해! 미호야 아무래도 <웃음> 어, 우리 엄마 때문에 컴퓨터는 못할것 같고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 우리 음? 휴대폰으로 틱톡이라도 해보는 거야 틱톡 팔로우 엄청 많아지면 그것도 유튜브 할수 있어 좋아 좋아 그럼 내가 춤출 테니까 네가 찍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찍게 응 음, 내가 내가 찍을게 이번에 유행하는 제로투 춤출 거야 찍고 있어? 잘 찍고 있어? 어 찍고 있어 찍고 어. 있어 아 어, 근데 나수준증어잘 어, 찍고 있지? 동동동. 안녕하세요 안, 지금 제로투를 추고 있는데요 자, 이거 끝나고 샌즈춤 보여드릴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엄마 엄마? 시끄럽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음, 그냥 춤춘건데 엄마 저 커서 커다란 틱톡커가 될거예요 계속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안되겠다 우라이 아와 어, 아 그냥 나가! 아아 아 여기 어디가? 아 지옥이다 이 녀석 구독 <웃음> <웃음> 엄마는 내 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진짜 <웃음> 안 되겠다. 너희 집에 있는 컴퓨터를 우리 집으로 옮기는 수밖에. 그게 되겠니? 응. 엄마 그거 컴퓨터, 공부하라고 사주실 컴퓨터야. <웃음> <웃음> 음, 근데 니아는 왜 울고 있지? 리아야너왜 여기 있어? 어 그게 집에서 요리 유튜브를 하려고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엄마가 바로 내보내는 거 있지? 뭐, <웃음> 너 그냥 엄마 몰래 라면 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요리 유튜브 찍는 중이었다고. 나 음, 바보다 원래 그런거는 몰래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몰래 라면 먹기 엄마 크리 떴어요 하면서 영상 찍었었어야지 오? <웃음> <웃음> 괜찮은 아이디어인데다음부터 그렇게 야, 찍어볼게 야, 고마워 야, 와 완전 유튜버네 어쨌든 얘들아 근데 우리는 영상을 찍을 곳이 없어 엄마 아빠가 아니. 유튜버가 되는걸 반대하시잖아 어? 어? 그러면 나한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 음? 우리가 서로 방송할 방을 짓는거지 어? 서로 방송할 방을 만들자고? 그거 좋은 생각인데 맞아 맞아 자 그럼 지우러 가볼까 가자. 좋아. 가자 좋아요 자 여러분들 저희가 유튜버 방송실을 각자 다 만들었답니다 일단 리아야 넌 무슨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했지 나는 나는 나는 육십맨님처럼 오오 멋있는 요리 유튜버가 될 거야. 그래 한번 네유튜브 방송실 보자. 그래 그래 여기야 여기. 오, 와 <웃음> 뭐야 <웃음> 와, 아아요리아아 먹는 거야? 맞아아기서딱그 멘트를 날리는 거지. 오오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웃음> 야, 아주 마이아르 반응이 선명한 소고기 아쉬미야. 어? 와, 너 엄청 잘한다. 야, 그, <웃음> 나 완전 유튜버인데. 자, 그리고, 어. 그리고 그리고 요리 유튜버들은 먹는 것도 보여줘. 먹는 것도 한번 보여줘.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근데 여기 아직 만들어 낸 요리가 없어서 먹을 게 없네.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했어. 자, 이 고기. 자, 오. 이 고기라고 먹어보는 거야. 자, 내가 촬영해 줄게. 자. 자. 오늘 준비한 닭다리부터 보시죠. 마이야르가 굉장히 잘 이루는 닭다리 부위입니다. 야, 과연 육즙은 어떨까요? 음, 오. 오! 이 맛은 그그랑. 야. 음. 음. 어, 감탄사, 감탄사도 찰지게. 어, 마, 맛있다. <웃음> <웃음> 어, 요리 유튜버인데 완전 이거 좋다. 자, 이번에는 내 방송실을 가볼 거야. 내 방송실은 틱톡커들이 좋아할 만한 방을 만들었어. 바로 여기야. AULOTROMO 오! 오! 오, 이 수많은 옷들. 자, 어 여기서 방송 여기 용품들을 음 준비해 놨고 음 <놈> 여기서 이제 메이크업을 하는 거지 화장을 하는 거야. 짜짜짜 해가지고 오늘 은 어떻게 방송에 좀 이쁘게 나와야 될 텐데 화장하고 오우. 여기서 옷도 갈아입고 음, 오늘 좀 괜찮은 것 같군 하고서 이제 자 이제 틱톡을 찍으러 가볼까 하고서 이 문을 딱 열면은 오로로로 또자 여기 틱톡 모양도 내가 만들어놨고 여기서 이제 춤을 추는 거야. 오! 어때 어때? 나 정말 틱톡도가 된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뭔가 이제 흥이 안 난다. 그럼 바로 위에서 이제 조명을 끼는 거지. 오! 이거 이거. 어깨춤이 나갈 것 같아. 댕고 댕고 댕크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틱톡 팔로 100만까지 가자. 가자. 이호는 게임 유튜버가 된다고 했지? 음, 조금만네. 하지만 둘러봐봐. 오. 오! 야, 여기서 편안하게 쉰 다음에, 어, 게임기도 있네? 오락기다, 오락기. 오. 게임 유튜버라면. 음. 그리고 저기 위에 TV 위에도 내가 게임 유튜버라고 표시했었지. G. 오, G. G. 오. GGG, b 베 b y 베 a b y 여기서 화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이제 방송 좀 해볼까 하면은, 야, 음. 와, 모니터 봐봐. 야, 너무 큰거 아니야, 모니터가? 거기는 어이. 메인 모니터, 서브 모니터, 그리고 노트북, 저 위에도 오. 모니터 하나 더. 어디, 어디, 어디? 위에? 여기 음, 기능에... 캠이 있어. 캠도 있다, 캠. 음, 와, 너, 있어. 너 여캠 하려고? 아니, 나 게임 유튜버 할 거라니까. 음, 그치? 근데 햄미 케미... <웃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신입, 신입 게임 유튜버, 니아예요. 어, 오늘은 재밌는 로블록스 게임 해볼게요. 해봐, 해봐. 오, 점프맵 해볼게요. 오, 음. 진짜 못한다. 어, 어, 여러분들, 이게 아닌데. 자, 어쨌든, 게임 방까지 봤는데요. 굉장히 이쁜 거왔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요리 방송실 그리고 틱톡 방송실 그리고 게임 방송실을 봤는데 어떤 게더잘 지었고 이쁜지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